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레이드를 뛰고 싶으신데 마땅한 공략을 찾지 못한 당신을 위한 공략 헤딩이 너무 어려운 당신들을 위한 데스티니 가디언즈 레이드 공략 리바이어던 레이드 편입니다 먼저 리바이어던 레이드를 돌기 위한 준비물로는 마이크 300 이상의 전투력 6명 외워야 할 4개의 문양이 있습니다 리바이어던 레이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양으로 브리핑을 위해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문양이죠 그리고 리바이어던의 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레이드와는 다르게 굉장히 넓고 복잡한 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맵을 핸드폰이나 옆에 모니터에 필수적으로 켜놓고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준비됐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소스 궤도로 들어가 여기 가운데 리바이어던을 클릭해 줍시다 리바이어던 레이드는 크게 열쇠 목욕탕 정원 건틀릿 보스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편의상 저는 목욕탕 정원 건틀릿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열쇠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네 구간은 해당 조건을 클리어 시 추가 보상을 주는 챌린지가 존재하는데요 매주 목욕탕 정원 건틀릿 보스중 한개가 랜덤으로 정해지니 검색을 하여 챌린지가 어딘지 매주 확인해 주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드를 하기 전 매주 수요일 새벽 2시 초기화 이후 레이드 순서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어느 구간이 챌린지 구간인지를 검색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레이드를 시작하게 되면 쭉 직진을 해서 이 녀석들을 잡아주고 2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불꽃덩이 포탈을 타면 쭉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나오는 적들은 무시하고 그냥 통과하신 다음에 길을 쭉 걷다보면은 리바이어던 레이드의 첫번째 구간 열쇠구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리바이어던 레이드의 첫번째 구간이자 고정구간인 열쇠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지역과 각기 문양이 그려진 네곳의 구역이 보일겁니다 각기 구역에는 이렇게 가운데 문양과 구석에는 세개의 구멍이 보일텐데요 이네개의 구역 중 랜덤하게 가운데에 문양이 떠있는 곳이 있을겁니다 이 구역을 기점으로 3명씩 수비팀과 호송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수비팀은 해당 지역을 지키는 팀으로 호송팀이 가져오는 깃발을 뺏으러 오는 잡몹들을 계속해서 잡아주시면서 버티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깃발해방자는 깃발을 파괴하니 우선순위로 처리해주시고 근접공격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의원들을 방치할 시엔 해방자에게 무적버프를 걸어주니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주도록 합시다. 보송팀은 수비팀이 수호하는 구역에서 잠시 기다리면 코너에 구역의 문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문양 중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이 문양이 있는 구역으로 찾아가 적들을 선멸하다가 잠시 뒤에 등장하는 깃발해방자를 처치하게 되면 발판에서 열쇠처럼 생긴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깃발을 들고 수비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해당 구멍에 깃발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를 박게 되면 다음 문양이 뜨게 되고 이렇게 세번을 반복하시면 클리어를 하게 되죠 이후 뒤에 문이 열리고 보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13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나면 주간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스테이지로 가는 길이 바로 열리니 처음에는 너무 헤매지 마시고 바로 직진을 하시면 해당 주첫 번째 스테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목욕탕 구간은 크게 조나누기, 발판 밟기, 등잔 부수기 구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목욕탕 구간을 요약하자면 똥물을 피해서 계속해서 등잔을 끌어올린 뒤에 모든 등잔을 부셔주시면 됩니다 먼저 목욕탕 스테이지에 도착하게 되면 이 중앙으로 모여서 3명씩 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시엔 양 발판에 한명씩 그리고 중앙에 한명 이렇게 3명으로 분배해서 대기해주도록 합시다 목욕탕 구간에는 이렇게 똥물이라고 부르는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는 액체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똥물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슬을 먹어야 하는데 구슬을 먹으면 사이온의 보호라는 버프를 획득하게되고 똥물에 대한 면역을 가지게되죠 처음 시작할 시엔 각 발판에 모두 구슬이 존재하지만 네개의 발판들은 시작되고 나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하냐 발판을 모두 밟아 게임을 시작하고 나면 각 발판 앞에 있는 사슬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발판에 있는 사람들은 똥물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이온의 보호라는 버프가 달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가운데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은 중앙에 뜬 구슬을 먹고 자신의 맡은 구역의 위쪽으로 발판으로 가 원래 발판을 밟고 있던 사람과 발판을 교대해줍니다 그렇다면 원래 있던 사람은 중앙으로 가 구슬을 먹고 버프를 채운 뒤 아래에 있는 발판으로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있던 사람은 다시 중앙으로 가서 구슬을 먹고 사이온의 보호 버프를 다시 채운 다음에 다시 위에 있는 발판으로 가서 교대를 해주시면 되죠 아 중간중간에 목욕사라는 강력한 적이 등장하니 빠르게 처리해주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댕 소리와 함께 발판 앞에 있는 사슬이 다 올라온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등장 페이지로 모든 인원이 중앙에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아 절대로 먼저 발판을 밟아서는안 돼요 중앙으로 모여 잠시 기다렸다가 등장하는 목욕사를 처리한 뒤에 카운트를 세고 동시에 발판 위에 올라갑니다 발판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생긴 등잔들이 속내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제한시간 안에 이 등잔 9개를 모두 부수게 되면 목욕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만약 모두 부수지 못했다면 다시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목욕탕 스테이지의 클리어 관건은 첫번째로는 중앙에 있는 구슬을 반드시 먹고 자리를 이동할 것 두번째로는 자신의 다음에 가야할 위치를 절대 헷갈리지 말것 세번째로는 발판에선 잠깐 발을 떼도 되니 죽지 말것 입니다 목욕탕의 챌린지 조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명이 중앙 똥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합니다 점프도 물론 하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챌린지는 세명이서 발판을 교대하고 나머지 하나는 혼자서 계속 발판을 밟았다가 혼자 중앙에 가서 다시 버프를 채우고 다시 자신의 발판으로 돌아서 계속해서 발판을 밟아주면 됩니다 중앙의 똥물을 밟아야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구슬을 먹으면서 버티면 되고요 물론 마지막 등잔 페이지때는 다같이 발판을 밟고 등잔을 부셔주시면 추가 보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하나를 클리어하고 나시면 특정 구역 이름이 쓰여진 열쇠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해당 열쇠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자의 열쇠로 매번 받는 열쇠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은 무의미하고 결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지도를 보고 잘 찾아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원 스테이지를 요약하자면 공격력을 올려주는 포자 스택을 쌓아 한번에 개들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정원 스테이지는 크게 조및 위치 나누기 포자 스택 쌓기 개 처치하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정원에 입장하게 되면은 미니맵을 보면서 잡몹을 모두 정리해주시고 중앙 재단에 모여 조를 나눠주도록 합시다 정원은 프리즘 조 2명 포자조 4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정원 중앙에서 들수 있는 포자 4개와 양옆에는 2개의 프리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맵을 보시는 기준으로 각 위치에 포자가 존재하는데요 포자에는 이름들이 존재하는데 노말모드를 기준으로 왼쪽 3번, 나무, 왼쪽 1번, 오른쪽 3번, 오른쪽 2번, 오른쪽 1번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즘을 든 사람은 3번 고정이구요 자기 자리를 정하셨으면 이제부터 프리즘을 들고 이 자리로 이동하여 게임을 시작해 주도록 합시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멍멍이들이 나와 시차를 시작하고 안전지대 구역이 열리고 안에 포자가 생성됩니다 프리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맵을 가운데로 나눠 랜덤으로 한 장소씩 포자가 빛나게 되는데 이를 팀원들에게 브리핑 해주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맡은 프리즘이 왼쪽 구역이고 이곳이 빛났다면 왼쪽에 1번이요 이런식으로 브리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브리핑을 들은 포자 조원들은 무얼 하느냐 이 개들을 피해서 4명이 똘똘 뭉쳐서 해당 포자 위치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개들을 피해서 포자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프리즘을 든 사람이 계속해서 개들의 위치를 봐주면서 개들에게 들키지 않고 빛나는 포자까지 이동하면 됩니다 4명이 빛나는 포자에 모두 도착하면 프리즘을 든 사람이 빛나는 포자를 향해서 프리즘을 발사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자의 스택이 쌓입니다 이 포자 스택은 이 게임의 최종 목적인 개들에게 좀더 많은 데미지를 가할 수 있게 해주는 버프입니다 그렇게 위치를 잘 보면서 반대편에 있는 빛나는 포자에 가서 스택을 쌓게 되면 다시 한번 양쪽에 랜덤하게 한 곳이 빛나게 됩니다 이를 계속 반복해주면서 스택을 쌓으시면 되는데요 한번 스택을 쌓을 때마다 각 프리즘조 뒤에 위치한 곳에서 카발이 등장하게 되는데 꽤 아픈 공격을 하니까 한번 스택을 쌓아줬으면 바로 뒤를 돌아 프리즘으로 카발을 처리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스택을 쌓다보면 시간을 다 썼거나 개들에게 들킨 경우에는 각 개들이 좀 전에 있던 포자들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약 30초 가량 개들을 딜링 할수 있는 타임이 주어지며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각자 자신이 맡은 포자 위치로 움직여 포자로 온 개들을 딜링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개들은 절대 혼자서 죽여선 안됩니다 모든 개들은 같은 딜링 타임 안에 한 번에 죽여야 하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서로 자신이 맡은 개들의 체력을 브리핑 해주면서 이번에 잡을지 말지를 정하고 한 번에 잡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개들에게는 수류탄의 데미지가 정말 잘 들어가는데 가끔 상상도 못한 딜량으로 개를 죽여버릴 때가 있으니까 개들의 체력이 많을 땐 수류탄을 먼저 던지고 딜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개 딜링을 하시다가 만약 이번 턴에 개들을 전부 못잡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30초 뒤엔 개들이 전멸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략 한 10초간만 개들을 딸피로만 만들고 중앙에 열린 구역으로 빨리 돌아와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죽어요 이렇게 잠시 기다리시면 양옆에 있는 통로가 열리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포자스택 쌓기 개 처치하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정원 스테이지의 클리어 관건은 첫 번째로 개에게 들키지 않고 최대한 많은 스택을 쌓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합의되지 않은 시간에 개를 혼자 잡아서는 안되며 세 번째로는 자신이 맡은 위치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자신이 맡은 개들을 잡았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못 잡은 개들이 어디인지 빠르게 브리핑을 듣고 지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개들을 동시에 모두 처치하고 나면 가운데 재단에서 상자가 생성되며 정원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정원 챌린지 방식은 생각 외로 매우 단순합니다. 이 포자 스택을 두 번만 채우고 나서 개들을 잡는 것이죠. 한번 포자 스택을 두 번만 채우고 개들에게 일부러 들켜 딜링을 열심히 한 뒤에 다시 포자 스택을 두번만 치고개들에게 열심히 딜링을 하여 처치하면 되는 매우 단순한 챌린지랍니다 자 이제 6명의 합이 잠깐이라도 맞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하는 우정파괴의 스테이지 건틀리 스테이지입니다 맵을 따라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건틀리 스테이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건틀리 스테이지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안쪽으로 러너가 진입하여 한바퀴를 돌 동안 밖에 있던 사람들이 러너가 구슬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면서 반복하면 클리어하는 스테이지입니다 건틀리 스테이지는 크게 조나누기, 잡몹처리, 러너 입장 및 달리기 여 6명 모두 달리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건틀리 스테이지에 입장하시면 태양, 성배, 도끼, 똥개 이렇게 문양이 있고 아래에는 무슨 화살표처럼 생긴 버튼들이 있을겁니다 자 먼저 역시 조부터 나눠야 하는데요 도끼 성배팀 3명 똥개 태양팀 3명 이렇게 인원을 나눠주고 각 조에 한명씩 복잡한거 설명하면 가장 이해 못할 것 같은 사람은 러너로 보내주도록 합시다 자 조를 다 나누셨으면 이제 각 조원들은 발판을 각자 나눠서 자리로 이동하고 러너들은 각각 성배와 똥개 앞에서 대기하도록 합시다 이제 모든 발판을 밟아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네 곳에서 잡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잡몹들을 모두 잡고 나면 이 황실 백인대장이라는 네임드 몬스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백인대장을 전부 잡고 나면 러너들이 달릴 수 있는 구슬이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 들어가지 말고 다른 러너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구슬을 집어들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러너가 달리기 시작하며 모두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먼저 러너는 구슬을 드는 순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며 이렇게 9개의 구멍과 위에 문양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발판을 밟으면 붉은색으로 한 곳이 빛나게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빛이 나고 있다면 브리핑을 해줘야 합니다. 성배하 그렇다면 밖에 있던 팀원들은 브리핑을 듣고 방벽을 제거해주면 그곳에 생기는 구슬을 벗고 한 바퀴를 반복해서 쭉 돌아주시면 됩니다. 아! 중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구슬을 못 먹는 경우가 생겨도 다음 구슬을 빠르게 먹어주면 살수 있기 때문에 뭐라의 시간에 빠르게 달려 다음 구슬을 먹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은 큰 구슬이 생기는데 이걸 먹으면 밖으로 나가지고 빠르게 중앙으로 달려가 해당 구슬을 중앙 재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밖에 발판을 밟는 사람들은 무얼 하느냐 러너가 입장을 하면 모두 자신이 맡은 발판 위에 올라가 줍시다 해당 발판을 밟으면 앞에 있는 화살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되며 안에 있는 러너가 빨간색 원을 볼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끼와 성배가 한팀 태양과 똥개가 한 팀이라고 했는데요 만약 러너가 성배하라고 브리핑을 한다면 도끼에 있던 사람과 성배에 있던 사람은 성배의 화살표를 타격하면 되는데 성배의 하를 제외한 중, 상을 동시에 타격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러너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방벽이 지워지죠 이때 러너가 입장한 구역의 발판을 맡은 성배 똥개에 있는 사람은 항상 화살표의 윗부분을 타격해 주시고 나머지 도끼와 태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화살표의 밑부분을 타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너가 구슬을 먹고 지나가면 발판 앞쪽에 의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근접 공격으로 밖에 처리가 되지 않으니 항상 러너가 지나간 이후에는 발판을 내려가 빠르게 의원을 근접 공격으로 처치 후 다시 자신의 발판으로 돌아가 브리핑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팀인 두 발판의 화살표를 타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러너가 나와 중앙의 구슬을 집어넣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잠복 구간부터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3번을 반복하게 되면 중앙에 6개의 구슬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건틀릿의 마지막 페이지 모두 달리기입니다. 이 구슬을 모두 하나씩 들게 되면은 모두 러너가 되어 안쪽 구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홉 군데중네곳에 구슬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구슬들은 각팀들이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똥개, 태양조 세명이 먼저 구슬들을 먹으며 다음 구슬들은 성배, 도끼조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먹게 되며 한 바퀴를 돌아 밖으로 나오게 되면 중앙으로 달려 구슬을 다시 중앙재단에 박아주면 건틀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죽어도 4명 이상이 중앙재단에 무사히 도착하면 클리어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건틀리 스테이지의 클리어 관건은 첫번째로 빠르고 정확한 브리핑과 헷갈리지 말고 정확한 빠른 화살표 타격 두번째로는 러너들은 중간에 땅이 꺼지면서 낙사할 수 있게 되니 침착하게 이동하면서 구슬들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틀리 챌린지는 각 조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건틀리 챌린지는 팀원당 러너 근접 발판 이렇게 3명으로 나눠지게 되며 똑같이 플레이해주시다가 러너인 사람이 입장을 하면 발판을 맡은 사람은 발판 위로 올라가주고 근접 역할을 맡은 사람은 아래쪽에 들게 해주다가 러너가 브리핑을 해주면 발판을 밟은 사람은 위쪽을 근접을 맡은 사람은 아래쪽을 때리고 발판은 빠르게 오른쪽 발판으로 이동해주시고 근접은 러너가 지나간 후 생기는 의원을 근접으로 처치한 뒤에 이동하시다가 중간에 브리핑을 듣고 빠르게 아래쪽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러너가 한 바퀴를 돌아 중앙재단에 구슬을 넣으면 러너였던 사람은 발판으로 근접이었던 사람은 러너로 발판이었던 사람은 근접으로 역할을 바꾸게 되어 똑같이 총 3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번씩 러너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유론 일반 클리어 방식과 똑같으니 똑같이 클리어 해주시면 맛있는 추가 보상 상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망의 마지막 스테이지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보스 스테이지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내부조와 외부조로 나누어져 호명되지 않은 성물을 근접 타격한 후 모두 함께 모여 보스에게 딜을 넣어 클리어하는 스테이지입니다 보스 스테이지는 크게 조나누기 문양 브리핑 및 파괴 해골 버프 모으기 및 전멸기 캔슬 보스 딜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외부조 내부조 각 3명씩 나눠지게 되는데요 외부조는 계속해서 몰려드는 적을 상대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생존력이 좋은 친구들로 내부조는 연사력이 좋은 총을 가진 친구들 위주로 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를 나누셨다면 칼로스가 들고 있는 잔을 때려 스테이지를 시작해 주도록 합시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왼쪽에서 나오는 잡몹들을 먼저 잡으면서 천천히 모든 잡몹들을 처리해 주도록 합시다 이제 모두 잡몹을 처리하게 되면 칼로스가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게 되는데요 내부조들은 좌측 우측 중앙의 자리를 잡아주고 외부조들은 이 구슬을 먹고 외부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부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부조들은 이렇게 큰 얼굴이 계속해서 수호자를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턱처럼 생긴 턱에 걸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내부조들은 절대적으로 점프를 눌러선 안됩니다 자 이제 자리를 잡으셨으면 무얼 하셔야 하나 외부조들에게 문양을 브리핑 해줘야 하는데요 이뒤딱큰 이마에는 오직 자신만 볼수 있는 문양이 보이게 되는데 이를 좌측 우측 중앙 순서대로 불러주도록 합시다 도끼, 상배, 똥개. 외부조에서 이를 듣고 조치를 취하면 다음 턱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간중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어 한번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하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합시다 이윽고 잠시 뒤에 바로 앞에 있던 턱이 없어지면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다시 문양이 보이게 되며 빠르게 브리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에 사이온과 이렇게 구체 둘러싸인 사이온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이 빨간 사이온들은 공중에 띄우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이자마자 처리해줘야하며 사이온을 처리한 뒤엔 외부조에게 전멸기를 사용하는 이 구체 사이온을 빠르게 정리해주도록 합시다 이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은 정면에 있는 사이온이 잘 보이지 않기에 왼쪽과 오른쪽은 사선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서로의 사이온을 처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4번을 반복해주시고 마지막 턱에서는 사이온을 처리해주신 뒤엔 더이상 빨려들어가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무얼 하느냐 이 못생긴 얼굴에서 해골들을 토하게 되는데 이 해골들을 부수면 보스에게 더 많은 딜을 넣게 해주는 버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나게 이 해골들을 부셔주다 보면 어느 순간 보스가 해골토를 멈추게 되며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슬이 생성됩니다 이 구슬을 타고 내부조들은 밖으로 나오면 되죠 자 이제 외부조들은 무얼 해야하느냐 구슬을 먹고 외부로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잡몹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각 발판 위에 의원들의 머리 위에 네가지 문양들이 떠있는걸 보실 수 있는데 내부조에서 브리핑해주는 세가지의 문양을 듣고 불러주지 않은 문양으로 가서 근접 공격으로 의원을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4번 반복하게 되면은 잠시 뒤에 칼로스가 태양만세를 시전하면서 칼로스에게 방벽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절대로 방벽을 먼저 부셔주지 마시고 방어막을 딸피로 만들어둔 뒤에 화면이 거의 하얗게 뒤덮일 때까지 제가 세운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체력이 깎이다가 자신의 체력이 빨피로 내려갈 즈음 방어막을 깨서 전멸기를 막아줍니다 전멸기를 늦게 깨트리는 이유는 전멸기를 깨트리면 더 이상 안에서 해골이 나오지 않아 버프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깨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부조 내부조의 역할이 모두 끝나 모두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절대로 절대로 아무런 발판도 밟지 말고 태양 발판 뒤로 이동해 잠시 대기해준 뒤 동시에 태양 발판 위로 올라가 보스 딜링을 해주도록 합시다. 보스 딜을 계속 넣다보면 보스가 어느 순간 오른손을 든다면 바로 다음 발판인 똥개 발판으로 이동하여 보스 딜링을 해줘야합니다 이 보스가 손을 들었을 때 빨리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고요 이렇게 태양, 똥개, 도끼, 성배순으로 발판을 계속 이동하면서 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페이지를 모두 다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스를 처치하지 못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잡몹 처리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보스 체력을 깎았다면 안심하지 마시고 최후의 발악으로 칼루스가 전멸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남은 방어막을 빠르게 부셔주시면 최종적으로 리바이어던 레이드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이후 이중앙의 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며 길을 따라 쭉 이동하여 상자 보상을 획득하시면 최종적으로 리바이어던 레이드를 완료하게 됩니다 정말 까다롭게도 가끔씩 보스의 챌린지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딱히 복잡한게 아니라 보스 딜링타임 때 다같이 한 발판을 밟는 것이 아닌 내네 발판을 모두 동시에 밟아 딜을 해줘야 합니다 뭐 이때 클리어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주시면 되는 거고요자 이렇게 리바이언 레이드의 모든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프레스티지 난이도 고급 난이도도 존재하지만 여기서 다루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양이고 군량을 보시다시피 이거 만드는데도 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아무튼 이 공략을 보시고 여러분도 리바이어던 레이드에 도전해서 좀더 재미있고 즐거운 데스티니를 즐기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